굿모닝 굿모닝 오발음이 g Good morning. Good morning. Oh, <웃음> 꺾었어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o 네, m 그. 장님 <웃음> 네. 아 n 노이드가 뭔가요? 그 영상에서 네.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는 말씀을 네.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대충 아 이런 게 아데노이드형 얼굴인가 보다 하는데 네. 일단은 아데노이드가 무엇인가? 네.부터 시작해서 조금 설명을 크게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말은 번역되지 않은 용어기 때문에 좀 낯선데요.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 또는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우리가 눈을 영어로 뭐라고 해? 아이 그 정도 알죠. <웃음> <아이죠>. 혀가 뭐죠? 펑. <웃음> 목젖은 뭐라고요? <웃음> 그죠. 옵스. 네. 음. 좀 없어 보이네. <웃음> <웃음> 목젖이 없, 없어진 사람도 많아요. 네. 아, 아그 어쨌든 목젖은 이제 우블라라고 하는 표현, 의학적인 용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웃음> 의학 용어가 <웃음> 그뭐 별거 아니 그냥 영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지 않은 영어죠. 에. 에. 신체 용어 때문에 아데노이드 마찬가지예요. 음. 그냥 의학용어. 의학용어도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해부학적 용어도 아닌 거라니까. 그냥 신체를 지칭하는 용어죠근데 거기다가 뭔가 아데노이드형 얼굴 하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에.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냄수면 하면. 오, 무슨 수면인지 굉장히 멋진 있뭐 특별한 수면 같잖아요. 램 R, E, M 이거든요. Rapid, 응, Rapid Eye Movement.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렘수면 하면 뭔가 대단한 수면 같잖아요. 그처럼 아데노이드 얼굴, 옛날에는 그 아데노이드가 커서 네. 얼굴이 변형될 정도까지 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환경 탓이죠. 네. 그러니까 자 아데노이드는 우리 코로 들어오는 거를 방어해주는 그 방어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눈으로 확인을 할수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안 AI는? 보여요. 안 보여. 뭐 아... 어, 부비동 알아요? 부비동 알게 되만 아, 아, 보여요? 부, 안 보이잖아요. 속에 들어있어요. 저목젖 네. 위쪽 그 코하고 목 그, 연국의 위쪽에 네. 예,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얘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나쁜 놈들 잡아먹는지 이렇게 방어하는 요이 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 그래서 아데노이드가 기형적으로 커서 숨기를 막아서 애가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얼굴이 애게좀 변형된, 네. 성장이 그렇게 된 아이들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외국, 미국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어 진단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데노이드가 크지 않아도 비염 때문에 코가 바혀서 이렇게 음.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이 이상하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지 않고 넌왜 특이하게 생겼니? 라고 하는 <웃음> 그게 가혹한데 <웃음> 어, 얼굴 변형도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코로숨을 모셔서 생긴 얼굴 형이 그냥 우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아이 대통령 얼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아데노이드가 아닌 사람도 꽤 많더라. 아데노이드가 문제가 아닌데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진 네, 그러니까 네네. 아데노이드형 얼굴형이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상악은 좁고 입은 상악이었고. 벌어지고 이렇게 네. 돼서 얼굴이 길어지는형 얼굴을 네. 아데노이드형 네.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아데노이드가 아니어도 웃음을 그 네. 못쉬니까 이렇게 된 아이들이 네. 많이 생겼다는 거가 이게 환경의 문제, 비염이 너무 많아지면서 많아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뭔가 아데노이드형 얼굴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막상 당사자가 내 얼굴이 아데노이드형이 나오면 그게 뭔가 기형적인 것 같고 어. 굉장히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뭐 그럴 건 아니다라는 아니 아데노이드형 <웃음> 얼굴이라는 말 쓰지, 네, 때, 쓰지 말자 네, 음. 쓰지 말자 아. 네, 쓰지 말자 아데노이드가 아닌데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면 어떻게 원래. 동생 얼굴 잘하면 돼요, 그럼? 어? 좀안된 얼굴, <웃음> 잘못 잘못된 얼굴 네. <웃음> <좀> 더 이상한가? <웃음> 그래서 그런 네. 얼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지식은 좀 필요하겠다. 결국은 코로숨을보셔서 그런 얼굴이 됐지. 네. 아데노이드가 어떤 네. 작용을 해서. 얼굴 그렇게 변형 시키 아니라 란 거죠 예 네. 어. 그러니까 어, 옛날에 지칭했던 아데노이드 형이란 얼굴 이란게 네.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충 그쵸 뭐 어. 지금 상황이 좋고 어. 뭐 이런 얼굴이 있는데 어. 그렇죠. 그게 꼭 아데노이드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 어. 어. 요즘에는 어. 어. 어. 비염이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도 그렇죠. 그런 그런 얼굴형이 얼굴 그렇죠. 생긴다 그럼 그런 변형 과정이 지금 호르숨을못 네. 쉬어서 턱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 예, 입을 내려가면서 벌리고 다, 예. 혀도 내려가고 예. 혀, 혀가 충분하게 예. 상악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예. 그딱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쁜 아치형으로 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음.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음. 이빨은 울충, 울퉁불퉁이 아니고 좀 삐뚤빼뚤 나오고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악은 배열이 되고 음. 그게 성장기까지 계속 이어져 버리면 예. 완전 망하는 거죠. 음.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군요. 네. 음.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그 과일을 해가 네. 잘 드는 곳에 하면 은잘 성장을 하지만 이쁘게 그렇죠. 크지만 어디 저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네. 그 호박이 틈 사이에 만약에 꼈다. 네. 그러면 호박이 동그랗게 될까요? 그 틈에 맞춰서 네, 완전히 그렇죠. 기억력으로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아이들의 환경이 그런 그 호흡 환경이 그런 얼굴 형을 만들죠. 아,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음.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아데노이드 형이라고 하는 얼굴 형은 있지만 그게 꼭 아데노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비염 때문에 그런 얼굴 형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코로 숨을 쉬는 게 문제가 생기기 음. 때문에 아데노이드형 얼굴 음.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게 이제 부정교합이라든지 성장의 문제. 음. 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제가 좀 제가 이해한 게 맞는 날짜에 네, 뭐 정리하면 그렇죠. 네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이해가 좀잘 됐어요. 거기서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영상을 네. 보면서 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저의 실랑이좀 비염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반품하세요. 네. 네? 아, 반품? 방품. 반품은 <웃음> 일단 어려우니 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원으로요 네. 너무 좋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